아이그 말씀드리면요, 그 소모임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요, 질문을 자유롭게 채팅으로 써주셔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마이크 사용하시겠다고 요청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 진행 중에도 질문 주시면은 계속 읽고 또 제가 질문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죠? 혹시 잘안 들리시면 한번그 그 스피커나 사항을 그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될 것이라서요. 네. 잘안 들리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안들릴수 있는데. <웃음> 네, 이제 6분이, 7시 6분인데요. 이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AWKRUG s 딥네이서 소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딥네이서 <웃음> 네, 소모임은 딥네이서를 가상 환경에서 훈련하고 가상 트랙 또는 실제 트랙에서 경주하는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고요 어, 우선 AW s 사용자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총 회원수는 현재 페이스북 기준 페이스북 기준으로 2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모임횟수는 100회 이상을 하고 있고 어, 소모임 도 어, 20개 이상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은 마, 이제 거의 없고요. 온라인 모임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그리고 저는 유정렬이고요. 어, 온라인에서는 날밤이라는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당근마켓 SRE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KRUG 딥레이서 오버나이저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에 2019년도 어, 결승 진출자로 어, 31명이 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어, 대회 결승전을 진행했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으나 그래도 첫 첫 번째에서 어, 32명 중에 13등, 14등, 아, 13등이었군요. 13등을 했으나 1 6강엔 들지 못했고요 <웃음> 어, 그리고 이제 딥네이스 시작하기 시리즈를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시간으로 어, 딥네이스 시작하기 게스트 r 타티드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다음주에는 딥네이서 실전 리워드 함수를 준비했고 그리고 추석을 지나고 딥네이서 시뮬레이터에 관해서 9월 7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세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이후에도 몇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고요. 딥네이서가딥네이서 기존의 딥네이서도 있지만 딥네이서 에보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카메라가 현재 하나인데 두 개가 달려 있고 위쪽에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는 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어, 시간도 있을 서.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로그를 뭔가 분석한다던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딥네스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딥네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AWS 계정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학식이 위해서는 딥레이서 계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딥레이서 매니스트 콘솔에 들어가시면 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딥레이서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어, 서울 기준이기 때문에 딥레이서는 이제 버지니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딥레이서 이렇게 첫 화면에 들어오면 어, 오른쪽 상 오른쪽에 이제 게스타티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어, 이런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에 뭐 현재 매월마다 트랙이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 버처 서킷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9월 달에 이제 9월 달 리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 서밋 온라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트랙을 통해서 이제 결 어, 진행하는 서밋 온라인 리그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새로운 계정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몇등 했는지는 알수 없고요 어, 혹시 AWS KRUG 슬랙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거기다 자랑을 했긴 했는데 지금 여기가 8월 온라인 리그 서밋인데요 여기에 리더보드를 보면 아, 8월이 아 8월에 TT가 아니군요. 네. 헤드 투 헤드 리그의 리더보드를 보면 오, 네, 제 아이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8등을 했으나 위너라고 이제 아이, 앞에 아이디가 달렸는데요. 이 아이콘이 달렸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AI나 ML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개발 자바 개발처 출신이고 현재는 s r e 로 일하고 있고요. 딥네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딥네이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지금 1등 29초인데 저는 4 3초예요 이제 13초 거의 14초 차이가 나는데도 계속 도전을 하니까 8등으로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기전 이전 달에 리그에서 이제 우승하셨던 분들 이제 위너 이거든요 여기서 앞에 보면 이제 언제 이사람이 위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다 위너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웃음>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커뮤니티 레이스라고 해서 어 공식 리그 말고 이제 커뮤니티 리그를 이제 어,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아티도 있고 이제 모델 만들고 혹은 차량을 개조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있는... 어, 이번에 네 이번에 하지 않나요? 이번에 어떤 네, 그거는 커뮤니티 리그 하자. 아 그거는 좀 있다. 아, 아네 <웃음> 아, 네. <웃음> 네. 네. 여기 첫 화면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딥레이서에 대해서 딥레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여기를 같이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영어 밖에 없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웃음> 번역을 하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 <웃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잠깐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개발자 여러분들 이제 엔진 스타트 이어 엔진 엔진 시동을 이제 켜주세요. 요번 네, 이 가이드는 어, 강학습의 기본 사항하고 이제 강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 매개변수로 보상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딥이스 모델을 훈련하고 어, 딥이스 리그를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이거 이제 여, 여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어, 리인포스 러닝이라고 해서 강학습이 무엇일까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강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유형으로 에이전트는 좋은 결과로 행동을 취하고 나쁜 결과로 행동을 피함으로써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환경을 탐색합니다.라고 이제 어, 되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웃음> 네, 그래서 강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을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워드 리워드를 줄 수도 있고, 얘가 잘했으면 리워드를 주고,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줘서 어, 내가 원하는 걸로 아하. 계속 학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어, 것 중에 하나고요 마치 강아지나 이제 네. 고양이 뭐 그런 거 키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저 강아지 이제 자라면 나쁜 강아지 없다 그러는데 <웃음> 잘라면뭘 먹을 걸 주고 못하면 아, 그러면 안 되지만 패널티를 네. 주고요 이러면 강아지가 손하면 손도 내밀고 어디 가서 이제 음. 일반 안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변을 보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거나 지정되는 거에서 변을 볼수 있도록 해줄수 있으니까 이거랑 이제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 강학습 음. 이외에도 지도학습이나 어, 비지도학습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딥레이서는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학습할까요? 그래서 강학습에는 에이전트는 그 보상을 리워드라고 해서 보상을 주어지게 되는데 리워드 한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총 보상을 극대로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어, 환경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음. 따라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환경은 보상과 다음 상태를 계속 반항하고요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를 어, 통해서 학습하고 시간 의지연에 따라 장기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어, 밑, 뒷단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설명을잘 들리시죠? 뭔가 질문 있거나 네.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어, 채팅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 좋은 여기, 길로 가면 네. 아, 좋은 길로 가면 점수를 많이 주면 되는 거군요. 간단히 내가 가면 그렇죠. 좋은 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 내가 훈련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계속 리워드을 주게 되는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딥레이서 에는 에이전트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딥레이서 차량을 말하고요그 가상환경에서는 딥레이서 차량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어하고 입력을 받고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어, 그런 신경망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에이전트가 있고 이제 환경, 인바이로먼트라고 있는데요 어, 환경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랙이 있고, 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있고, 이제 센터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 환경을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네.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트 상태라는 게 있는데요. 어 상태는 에이전트가 있는 환경의 스냅샷을 말하고요. 그 어, 에이전트가 인바이로먼트에 진행할 때일초에 15번의 사진을 찍게 돼요. 근데 그일초에 15번 찍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스테이트에 해당되고요. 그때마다 이제 사진을 갖고 어 분석을 하게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사진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고 그러면 사용자 개발자는 이제 그 액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디노이스는 이런 길을 찍는 카메라가 있고 네. 카메라에서 이제 이게 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 판단은 그런 거에 길인지 따라서... 아닌지 판단을 안 해요 <웃음> 아 판단은 안하는 아, 판단, 네, 판단하긴 하는군요 이거를 어떤 어, 그레이 스케일로 변경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칼라를 아, 보겠지만 네네. 딥레에서는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한 다음에 네네. 이게 아, 하얀 선이 어딘지 검은색이 어딘지 중앙, 중앙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얀 선이 어딘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중앙을 판단하고 아, 네. 음,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네. 그거까지는 디메이서가 알아서 해주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 스테이트라고 아, 네. 해서는 인바이런먼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에이전트에 전달을 해주거든요. 에이전트와 이제 리워드 펑션 쪽에 전달해주면 어, 에이전트는 그걸 받아서 액션을 취하고 우리는 그 액션을 취, 그, 어, 스테이트의 이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 혹은 패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준 상태를 받아서 에이전트는 어,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스토,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좌측으로 꺾을지 우측으로 꺾을지를 결정하고요. 스로틀이라고 해서 어느 속도로 갈지. 어 딥, 나중에 리워드 펑션의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경에서 준 스테이트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그 액션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내가 원하는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었는지,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리워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강화학습 모델을 이제 훈련하는 방법인데요. 어, 훈련은 계속 반복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차량이 한 대가 있고, 어, 오른쪽에는, 어, 결승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여기에 이제 딥네스 훈련의 목적은 차량이 오른쪽으로 가서, 어, 제일 빠른 속, 빠른 시간 내에 훈련선을, 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경험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어, 업데이트 모델로 다시 또 훈련하고 반복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 훈련하다가 이제, 이 적당하게 훈련이 됐다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경기를 수행하는... <웃음> 아, 그렇죠 네. 일단 여기는 네. 우리의, 목, 우리의 목적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차량을 심어서 것입니다. 경기를 하게 되는거죠 혹은 온라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단순화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차량을 최단한 시간으로 결승전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 어, 환경을 단순한하기위해서 격자를 표시를 했어요. 이 격자 한칸한 한 칸이 음. 어테테트하하라라보시시면요요초에 15번 에을때그하나에 찍은 그에태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한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진을 쫑 찍는 거를 이제 일초 열다섯 번을 찍는 거지. 네네 그거가 빨리 간다라고 고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느리게 천천히 가면서 네네. 계속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판단을 여러 번할수 있고. 네, 판단을 여러 번할수 네, 네. 네. 있기도 하죠. 네. 그거의 판단도 여러 개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순간 순간마다 리워드를 계속 적절하게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격자를 네네. 나눴을 때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격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격자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어디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로가 어 앞으로 바로 갔으면 2점, 옆으로 갔으면 0점 2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로쭉 달리면 어 제일 빠른 제일, 네, 제일 빠른 속도로 가운데로쭉 달리면 어, 많은 점수, 제일 많은 점수를 얻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2점을 획득했고 옆으로 가서 0.2점 을 획득했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0.2점, 2점을 얻게 되고, 어 이제 2점, 2점 얻게 되고 나감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이걸 에피소드라고 부르거든요. 음. 에피소드가 이제 종료가 되는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갈수 있는 길이군요. 네, 이 시작점에서 결승점까지 네. 가거나 시작점 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로 나가서 이제 나갔을 때. 그 하나 한 구간을 에피소드라고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반복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더 좋은 점수가 되게 되죠. 0.2점, 2점, 0.2점 그리고 나갔지만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상함수를 잘못 짜게 되면 얘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 수도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거는 <웃음> 이렇게 되면 계속 점수를 계속, 계속, 계속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네네.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차량 속도를 잘못 재어하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어이. 이게 이제 패치가 네네네. 되게 됐는데, 예전에는, 원래는 차가 여기서 이렇쭉 가서 들어, 결승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트랙은, 네네. 직진을 해야 됩니 직진은, 어, 트랙은 하, 하나에 이제 트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차량이 가자마자 아, 수진으로 다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0.5초 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단한 적도 있어요. 지금 이게 아 실제 트랙이 이렇게 룸 루프로 되어 있군요. 이렇게 다 이어진 형태. 그렇죠. 그래서 앞부가 딸 티루가. 모두 네트리 그런가. 여기서 이제 한번 스피드 돌고 간 사람도 있고 와서 중간쯤에 스피드 돌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패치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탈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탐사라고 해서 어, 이 에이전트는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어. 더 많이 점수를 받게 되네. 그래서 토탈 리워드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학습을 어~ 점점 많이 받게 된 중앙으로 갈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계속 쌓게, 쌓게 되는 겁니다. 탐색 및 수령을 하고 그러면 얘는 중앙으로 가니까 점수를 많이 받게 되더라. 그래서 점점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운데 길로 계속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게 되는 훌륭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 그러면 적당한 네. 좋은 함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거는 리워드 펑션을 잘 만들어서 얘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를 잘 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함수에 대한 매개변수가 있고요. 파라미터라고 해서 보상함수는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AI랑 ML 쪽에 파이썬 많이 되어 있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파이, 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포지션 온 트랙, 트랙에서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 헤딩이라고 해서 차량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한 목록이 주어지거든요 좌표에 대한 목록, 웨이포인트가 음. 주어지고 있고, 어, 트랙의 폭도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턴스 프롬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이 중앙선에서 이 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될테니까요 어, 이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a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트랙 어, 파라메터로 X, Y 좌표를 계속 리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하단이 0.0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1이 1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XY 좌표를 어디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계속 XY 좌표를 리턴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헤딩이라고 해서 어, 이 차량이 어느 각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또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선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로 0부터 180까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향한, 아래쪽으로 해서 0부터,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180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계속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리오드 펑션을 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웨이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웨이포인트는, 이제, 중앙선이 어디, 중앙선이 어디 어디 있는지 점으로, 어, XY 좌표에 대한 리스트, 리, 리스트로 제공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웨이포인트 대로 따라가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수 있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트랙 위드스라고 해서 트랙이 얼마나 이제 가로 폭이 얼마인지도 계속 리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은 고정인데 나중에는 이제 트랙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트랙 폭을 어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트랙 폭이 주어지고 있고 이제 디스턴스 프롬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중앙선에서 차량의 중앙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으로 가도오른쪽이도 오른쪽으로 가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제 양수 값으로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레프 t 센터라고 해서 레프트에 어, 있으면 u 루가 리턴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펄스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갖고 이제 차량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래서 어, 왼쪽 코너일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도 가능하죠. 음. 그리고, all w h e l on, on track 이라고 해서, 네 개의 바퀴가 있는데요. 네 개의 바퀴가 모두 트랙 안에 있는지, 트루퍼스 리턴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하나의 바퀴가 나갔다고 해서, 이 차가 트랙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상태 값일 뿐이고요. 네 개의 바퀴가 다 나가야, 이제 out o 트 track 이라고 해서, 어, 차량이 트랙 밖고 나간 거고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참고 사항인 거예요. 네 거군요. 개가 다 나가야지만 네. 안 음, 나가는 거군요. 오프라인 경기에서도 네개 바퀴가 다 나가야 이제 아웃오브 트랙이라고 해서 경, 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종료가 되고요. 한나 네, 바퀴 두개 두 바퀴 걸쳐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스피드라고 해서 어, 몇 미터 펴스크인지 계속 이제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잘 가고 있는지 직선 코스에서는 빠른 속도로 가는지 코너에서는 속도를 좀 줄여라고 줄였을 때 이제 이 스피드를 가지고 리워드 펑션의 리워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앵글이라고 해서 차량을 중심으로 이제 앞을 봤을 때차 어, 앞바퀴가 왼쪽으로 바꾸면 플러스 각도를 리턴해주고요.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는 어, 마이너스 각도를 리턴해 줍니다 요게 계속 저는 헷갈렸었는데 아까 그 이제 헤딩 값을 봤을때도 이거를 오른쪽 눕혀보면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걸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왼쪽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서머리 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있었던 xy 좌표 헤딩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웨이포인트의 리스트 값이 있고요클로스 웨이포인트라고 하는게 있는데 여기도 엑소의 어, 좌표의 배열인데 두개만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웨이포인트에 대한 좌표가 두개가 리턴이 될거고요 0번 리스트의 0번에는 어, 이차량이 앞에 있는 좌표 어, 1번, 1번 좌표에는 어, 1번 배열에는 이제 이 차량의 뒤쪽에 있는 좌표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레스는 어, 이 웨이포인트 기준으로 이 차량이 얼마나 진행했는지 시작점 0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 어0으로 백을 0 백이라고 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진행했는지 프로그레스가 리턴이 되고요. 어, 스텝이라고 해서 어 1초에 얘가 이제 15번을 찍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나마다 이제 스텝이에요. 이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지나 가서 이제 제일 적은 스텝이 갔을 때뭐리온을줄 수도 있고요. 스텝이 적을수록 더 빨리 들어왔다는 라게 되는 거죠. 스텝은 일종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랙 위드스, 네. 네, 디스턴스 프로 센터 다 앞에서 이제 설명되었던 것들이고요. 자 이제 리워드 펑션을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파라메터들을 다 모아서 리워드 펑션을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펑션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리워드 펑션을 잘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작동 방식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딥네이서 리그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세 가지의, 세 가지의 리워드 펑션 이제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씩 이제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ay On t r 이라고 해서 이딥네이서가 트랙 안에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리워드를 주는 펑션이고요. 그래 여기서 이제 쓰는 파라메터들은네개월휠에온아휠온 어, 아, 트랙이라고 해서 트랙에 다 있는지 중앙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트랙의 이제 폭을 리턴을 받게 되고, 폭. 그래서 모든 네개의 바퀴가 트랙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랙의 위드스의 중앙이니까 중앙선에서부터 이제 바깥에 있는 선까지입니다. 그거를 디턴스프놈 센터를 했기 때문에 어 중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네. 아니라 어 밖의 차선에서 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리턴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05보다 커야 음. 트랙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0.05는 5cm죠. 5cm보다 안쪽에 있어야 네. 이제 트랙 안에 존재한다라고 리턴해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리워드 1을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0.0001을 주게 됩니다. 1/1000인데. 자,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샘플 코드는 팔로우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아, 네. 리워드는 항상 양수를 네? 네. 리워드는 항상 양수를 주나 봐요. 네. 리워드는 항상 양수를 주나 봐요. 네, 리워드는 항상 양수를 줘야 됩니다. 리워드가 마인 리워드를 마이너스로 주면 얘는 이제 페널티는 리워드를 적게 주는 게 페널티고 리워드를 많이 주는 게 리워드인 네, 네. 거고요. 마이너스를 주면 어이 에피소드를 끝내게 돼요. 아, 네 마이너스 어이, 그래서 마이너스 강아지도... 웬만하면 마이너스를 에이. 주면 안될 거예요. 네. 어 갑자기 강아지 생각나네요. 밥 <웃음> <웃음> <답> 주면서 우리 <웃음> 집에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두 번째 네, 네. 두 번째는 <웃음> 이제 마커를 일단은 이제 선언을 해놓고 어, 첫 번째 마커 했을 때 그래서 어 이거는 0.5 는 이제 트랙의 중앙선에서 이제 트랙의 이제 중앙선에서 끝에까지 이제 디스턴스 프롬 센터니까 센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니까 최대값은 어 위드스의 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드스의 반그 중앙 어 옆에 차선을 넘어갔을 때는 옆에 차선보다 안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어, 0.1 점을 주는 거고요. 근데 0.5 이제 0.25 는 어, 중앙 차선하고 옆에 차선의 중앙에 중앙 보다 안쪽에 있을 때 그리고 0.1 은 여기에 10%에 해 당하는 중앙에 가까우면 어, 1점을 주고요 여기 중앙에서 중간까지 양쪽 중간까지는 0.5점을 주고요 트랙 안에 있으면 0.1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값은 이제 1,000을 분의1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펑션인데, 원래 딥레이서 콘솔에 있는 거에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여기는 네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어 무조건 영, 무조건 1점을 리턴합니다. 왜냐면, 어 딥레이서가 나가게 되면 무조건 이 에피소드 종료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다. 그냥 주행하고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냥 다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펑션인 거죠. 인센티브가 없는.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혹은 나중에 이제, 어, 리워드 펑션을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걸 클론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어, 잘 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일을 줘라. 라고 해서 이것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저는 사용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고무가 도로를 칠 때라고 합니다. <웃음> 이제 여기서 배운 걸로 이제 딥네스 리그에 참가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여기를 누르면 딥레이서 를 훈련시킬 수 있는 이제 크레이트 모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유어 모델에서 크레이트 모델을 누른 것과 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 네임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aws. Okay, 어, 바로 실습 있나요? <웃음> 아니 뭐 바로 이제 실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샘플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이름에는 이제 영문과 숫자와 이제 마이너스나 이런 하이픈까지만 줄수 있습니다. 공백 같은 거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트랙은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로 할 트랙은 이제 2019딥내에서 챔피언십 컵 트랙이에요. 위, 이거 위주로 이제 연습하셨던 이거 위주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버츄얼리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어, 트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제 챔피언스 트랙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2018년도에 했던 트랙이고 이제 이거가 2019년 트랙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스 타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타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트랙을 도는지를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2019년 리인벤트 12월에 리인벤트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Object Avoid, Avoidance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물체 실제로 네모나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피해서 빨리 도는 경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할때그 위치가 항상 모든 에피소드마다 위치를 고정시킬 거냐 아니면 에피소드마다 랜덤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개수의 박스를 계속 위치시킬 거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 투 헤드 레이싱 이라고 해서 어 지금 여기에서는 내딥 레이서가 말고 봇 이라고 하는 어, 또 다른 레이, 어, 딥 레이서들이 돌고 있는데 이거를 몇대로 어, 걔네들은 어떤 스피드로 몇... 어, 어, 중간 몇초마다 어, 차선을 바꿀거냐 이게 계속 한쪽 차선 왼쪽 왼쪽 중앙 차선 오른쪽 중앙 차선을 계속 따라서 돌고 있거든요 이게 몇초마다 트랙을 교체할 거냐 이 선택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타임 트라이얼로 선택을 하고요 어, 지금 에이전트는 이거 하나 디폴트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쪽에 이제 게러지에서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어, 스피드는 1m·세큐이고요 카메라는 하나가 달려있고 어, 각도는 30도인 어. 어 핸들을 30도까지 꺾을 수 있는 거이요 네, 좀 이따 게라지에 다시 한번 설명해, 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폴트, 이제, 에이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리오드 펑션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 중앙에 가까우게 돌수록 하는, 어 샘플 펑션이고요 여기에, 이제, 리오드 펑션, 이그잼플스를 누르시게 되면, 몇가지 이제, 샘플을 지원하게 돼요. 이제, 이게 센터 라인 따라가는 거, 여기는 두 개, 안쪽에 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예시가 되었던 거죠. 예. 안쪽에, 음, 선 안쪽으로 가는 네, 선 안쪽으로 왔을 네. 때 리워드 주는 거. 요거는 지그재그 인데요. 어, 선 가운데로 갈수록 리워드를 더 많이 주고, 여기 밑에 또 추가로, 어, 15도라고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요. 15도보다 더 많이 꺾었을 때는, 어, 편을 틀어주게 됩니다. 20% 깎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빨, 중앙선으로 가되, 어, 핸들을 많이 꺾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의도하는 리워드 펑션입니다. 아. 네, 지그재그를 일단, 별로 안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음. 지그재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지그... 네, 서 왼쪽으로는 조금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지그재그를 하더라도 각도를 많이 꺾지 말아라 인거죠 일단 은이 음. 중에서는 이제이 코드가 제일 괜찮을 거예요 이걸 선택하시고 그럼 이걸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실 거는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뭐 디, 디센트, 데베지 사이즈가 있고 앱. 이런 어떤 여러 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완료 조건으로는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트레이닝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값으로 60, 60분 1시간을 주어지고 있고요 최대는 1440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0분에서 300분 300분 뭐이 정도로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있고요 초반에는 60분이나 120분 정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번이 계정을 한번더 어, 딥레이서 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레이서 이름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브루스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트레이닝 완료가 됐을 때 어떤 리그에 자동으로 이제 서브 이를살 거냐 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얘는 타임 트라이러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트랙과 내가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어 크레트 모델을 하게 되면 네 들고 있죠?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하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게라지인데요. 게라지에서는 이제 어, 기존의 오리지널 딥레이서라고 해서 기존, 어,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딥레이서가 있고요 얘는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딥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메라 앞에 하나가 달린 딥레이서를 만들 수 있고 혹은 스테레오 카메라고 해서 카메라 앞에 두, 대가, 두 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트랙만 보고 가게 되는데 스테레오 카메라를 달게 되면 이제 앞에 차가 어느 방향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음. 훈련할 때도 이제 파라메터로 그런 값들도 리턴해 주거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위에다 닿을 수 있는데 어, 사실 라이다 센서가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사방에 있는 내 주변의 딥네이스를 판단할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사실은 뒤쪽으로 6도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딥네이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두개 어. 카메라를 보고 어, 라이더 센서는 뒤쪽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 헤드 투 헤드에서 뒤쪽에 딥레이서가 따라오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뒤쪽에 오른쪽에서 딥레이서가 다가고 오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 차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딥네스, 리어드 <웃음> 번지를 짤 수도 있는 거죠 길막하는 거거든요 <웃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TT 어, 트랙을 빨리 도는 거에서 카메라 하나를 사용하고요 물건 피할 때는 두개 카메라 사용하고요. 헤드 투 헤드 할 때는 두개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어 TT, 어 빨리 도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하나 달린 것만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맥스 스티어링 앵글이라고 해서 어 차량 중앙에서 왼쪽으로 30도, 오른쪽으로 30도 혹은 왼쪽으로 20도, 오른쪽으로 20도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0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스트링 앵글은 일곱, 지금 중앙에 하나가 있고 왼쪽에 두개 혹은 세 개, 오른쪽에 두개 혹은 세 개에 따라서 일곱 가지냐, 다섯 가지냐, 혹은 직진을 할 거냐, 삼십도 꺾을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질문이 좀. 하나 나는데요. 네. 동일한 트랙의 사용자들 간에 다른 카메라 센서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정호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트랙에. 네. 이게 어떤 것이 정확히 하실 제가 모르겠는데 어... 네 그거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지금 세 가지 경기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타임 트라이얼하고 오브젝트 이거. 이제 물건 피하는 거 각각마다 네. 저는 트레이닝을 다 시켰었는데 지금은 그냥 빨리 달리는 걸로 트레이닝만 시키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아직 <웃음> 이건 영업비밀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서밋을 하거든요 이러면 언젠가는 얘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오프라인을살 때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피하도록 그거 환경에 맞는 카메라와 트레이닝 어, 리워드 펑션에 따라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빨리 달리는 카메라 하나짜리로 모든 트랙에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네. 헤드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에는 보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 어, 보 타고 경쟁을 해서 내가 32등 안에 돌면, 이제 32강에 드는 거고요.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32명끼리 이제 토너먼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 다른 사용자의 딥레이서랑 경쟁을 하게 돼요. 토너마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난, 저는 카메라 하나짜리를 했고, 이 사람은 카메라 두 개짜리, 이 사람은 카메라 두 개와 라이다와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누가 더 빠른가는, 일단은 지금 1등 하시는 분도 하나짜리 돌리는 것 같아요. 카메라. <웃음> <웃음> 이거는 좀 이따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스 스피드는 1에서 0.1에서부터 이거네 0.1에서부터 4까지 줄수 있는데 어, 사실 4를 주면 너무 빨라요. 어, 어느 정도 2다 뭐 3도 좀 빠른 편에 속하고 1은 조금 느린 상태고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돈다고 가정했을 때 1.4에서 1.5 정도를 주는 게 제일 적당해요. 저는 일단은 초반에 0.1.4 네.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이제 두 개를 주면 여기 이제 30도에 섯개값 1.4에 두개값 이거를 곱하기로 해서 액션 리스트가 나타나 이제 이걸 해 주거든요 그러면 1 0개의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이제 세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피드 하나로 하게 오. 되면 모든 같은 속도로 요 각도만 트는 이런 어떤 액션 오. 목록도 나오겠죠 저는 일단은 네. 요걸로 진행합니다 초반에 음. 처음 하실 때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 아니면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면 이거를 좀첫 번째 했을 때는 이제 1.2나 이런 식으로 좀 줄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1.4로 줍니다. 30도에 다섯 개에 1.4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초, 초당 미터 가면어 상당히 빠른 거 초당 요터 생각해 봐도 초당 1m지만 네. 근데 초당 1m라는 게 초당 1m로 이차가 간다는 네네.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초당 1m로 아, 가기 네네. 위한 스로트를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음, 이렇게 만들면 게라지에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모델에서 또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에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될까요? 그러면 아직 네. 이제 돌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얘가 현재 어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하나의 여러 개의 에피소드 묶은 하나 이터레이션이 끝나서 이 밸류에이팅을 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네, 지금 네. 네. <웃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에버리지 리워드가 20 2.20이잖아요. 이 이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은 값들의 이제 평균값인 거예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나중에 <웃음> <웃음> 아, 잘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5분째 아직 5분, 6분밖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다 끝나게 제가... 되면 이제 다시 이벨리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제 하나의 이터레이션 끝나고 이벨리이션이 끝난고 끝난 모델로 지금 다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모델 여기서 베스트 모델을 하고 있는데 어 리워드 펑션 평어 리워드 값이 평균이 평균 리워드 평, 리워드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20점이 나왔는데 두 번째 이터레이션 끝났을 때 30점이 나왔다. 이밸리이션 돌렸는데 잘 나왔다. 그러면 이 이때 모델로 갖고 다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음. 두 번째 이터레이션 끝났을 때 1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모델을 폐기하게 되고 요 모델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점점 계속 좋은 모델 갖고 계속 트레이닝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걸 설명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이제 네. 버츄얼 서킷에 가보시면 이제 어,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리그고요. 여기는 8월달 리그인데 <웃음> 8월달 리그의 리더보드를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여기서도 네 제 이름은 18등을 했군요. 2분이 1등했고, 네. 18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네, 32강에서 날밤비와 요 사람이 붙어서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결승 32강, 16강, 8강, 4강, 1등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요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레이서 1을 중심으로 볼 거냐? 레이서 2를 중심으로 볼 거냐? 그냥 볼 거냐? 레이서 원, 제 기준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네이 딥네이스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룰은 밖에 나가면 이제 3초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차의 후비를 충도, 추도, 추도를 하면 5초 있다가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룰이에요. 음. 그리고 무제한 재시작이고, 세 어, 바퀴를, 다섯 바퀴군요. 네, 다섯 바퀴를 이제 몇 초, 몇 분에 돌았느냐를 가지고 어, 지금 여기는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결승, 진출자, 다음, 다음 스텝, 어, 진출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잘 트레이닝이 된것 같진 않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네요.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잘 트레이닝이 된 1등 하시는 분들의 이제 타임 트라이얼을 보면, 이쪽 리더보드에 보면 대부분 JJ 라고 하는 아이디가 1등이 제일 많아요 여기도 1등 하고 있네요 어. 이, 한번 이 사람을 리, 지난 2019년 리인베이본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두 바퀴 세 바퀴가 나가는 경우 도 되게 많잖아요 <웃음> 한 바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놀아도 돼요 어. 네. 이렇게 최적의 코스로 빨리 도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속도를 보면 3, 4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4m/s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4 m s 로 가기 위한 스로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상히빠르네요 네. 잘 빠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레이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간단한, 이제, 설명과 트레이닝을 보여드렸고, 이제, 어 10월 17일, 토요일 날, 딥네 어, 어 커뮤니티데이, AW, AWS 커뮤니티데이, a w k r g 커뮤니티데이가, 이제, 진행을, 될,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딥네이서 커뮤니티데이 리그라는 음. 거를 진행할 겁니다. 이때, 어 상품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셔서 어, 상품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딥레서 AW, 어, 슬랙에, AW, AWKR 유지, 슬랙에 가입을 하시고 네. 딥레서 슬랙 채널에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딥레서 소모 어,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레이싱 교육 수강이라고 해서 저는 교육이 아니지만 네, 네, 이걸 참가하시고요 <웃음> 네. 네이식에 네. 참가하시는데, 이거 10, 10월 1일부터, 제, 제가 트랙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데, 이 트랙 시작이 10월 1일부터예요.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100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지게 됩니다. 처음 가입했었을 때, 이제, 무료 구간이 있지만, 어, 트레이닝이 조금 비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 크레딧을 제공해 드리고, 어, 1등부터 5, 5등까지는, 어, 딥레이스, 에이톨 케어 리지가 그려져 있는, 후드티와 불투스 키보드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 좀더 자세한 거는 어, 네, 가상 울려서 팀모드을 만들고요. 레이서 이름을 이제 딥네서 채널에서 레이서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레이서 어, 리더보드에 있는 이름과 슬랙에 있는 아이디아 비교해서 그 슬랙에 있는 아이디로 선물을 드리거나 어, 100달러 해당하는 크레딧을 드리거나 이제 주소 같은 거 주시면 이제 지금은 어, 오프라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는 10월 1일 9시부터 이게 9시부터 도전이 가능하고요 17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기록으로 이제 순위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18일 9시까지 인데요 때는 그 리그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리그는 그때까지 인데 일단은 17일 10, 16시 4시까지의 기록으로 이제 결정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물심히 시 네. 어,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바라고요. 어, 딥네이스 어 에이돌케이 아 슬랙 채널이 있고, 어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슬랙에 가 슬랙에 들어오시면 어샵 딥네이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드리고 있고요. 네. 여러분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다음번에는 아이고 네. 실전 리워드 함수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리워드 함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만들어 마, 나서 공개했던 건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리워드 펑션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어또 다른 어떤 유 유용, 유용한 코드를 소개해 드리는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3일이고요. 다음 3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이때도 많은 이때 들으셔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의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